안녕 하세요 다음날 아침입니다. 이렇게 하얀 깃발이 부활절 추모하는 깃발이랍니다. 제 숙소는 유미하우스고 하루에 8 0 0회소입니다 뭐 저정도 컨디션에 8 0 0회소면 아프지 않습니다. 자, 움직여 보겠습니다 응. 응. 알아가던 카페가 생기기까지 잘 알고 있는 선배님과 응. 가보았습니다 쇼핑몰이 생긴답니다. 야, 뭐 밖에서도 보셨다시피 들어오자마자 규모가 꽤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쁘네네지 <목적> <여기> 어. 거기... <【목적> <목적> 음료는 기본이고 이곳에서 식사와 디저트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건강적인 것은 셀프 테이크아웃 코너였습니다. 저는 네, 이것이 맞아.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나라가든에서 까르멩리를 지나 스페인 맥도날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 가로수가 보기 좋죠 잘 아시는 선배님도 문의하셨었는데 혹시 이곳에서 커피숍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사업만큼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겨울동안 어쩌겟던 이곳은 본격적인 여름 시작인 4월부터는 골프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필리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? 이 사업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.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관심 가지 면 좋고요. 플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섭거나 위험하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을 한국 사람보다 더 꺼려해서 양봉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이곳 기후와 비슷한 지역의 베트남은 이미 양봉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What's on the podcast t o d 더 맑고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아, 아, 아쉬워요. 이 친구는 빅토입니다. 빅토 우리 하이퀄리티 오시면 이 친구 찾으세요. 마리오 친구라고 꼭하시고요 노으하 사랑해 어디이팔리티 주변에 노래 소리가 그런 모 yes. yes. yes.